저는 의족 골퍼 한정원입니다. 현재 한정원씨는 웰컴 드림 슈즈를 신고 일주일에 평균 500번 이상의 스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달 정도 됐는데요.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폼을 위한 데이터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나 자세를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네요. 솔직히 부담감도 크고요. 외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 하지만 그녀 곁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체육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고 항상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언제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동료 체육 교사로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웃으시고 밝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주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SNS를 통해서 선생님의 웃음 기사를 보고 무작정 선생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의족 골퍼가 있는데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레슨도 함께 하게 됐네요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와 그녀를 응원하는 분들과 함께 웰컴 저축은행이 준비한 또 하나의 따뜻한 디지털 선물. 오모. <웃음> 너무 바꿨어요. 너무 좋아 많이 하 고생한 채 빨리 배우고 싶어요. <웃음> <웃음> 유리야, 유리 한마디 해줘, 유리야.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공마을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 항상 조심하시고, 운동할 때, 열정 응. 넘치고. 뭐, 응. 뭐, 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응원 분들 너무 많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행복해요. 그녀의 긴 여정의 완성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오늘의 따뜻한 응원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제 주위에 힘을 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무세다리 로켓걸 의족 골퍼 한정원